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투자가 처음인데요 물론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라도 처음은 있었죠 모든 사람은 처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도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컨대 아주 위험한 투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가운데 가장 위험한 투자는 어떤 투자일까요? 개별 주식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 이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죠. 자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 투자가 처음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가장 위험한 투자를 원하십니다. 개별 주식 종목 투자. 자 그래서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영상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도 등급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음> 투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소고기도 1등급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렇듯이 투자에도 1등급 플러스 등급도 있습니다. 2플러스도 있습니다. <웃음> 굳이 계속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투자등급 한세등급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투자가 대체로 한 3등급까지 있다.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 1등급 2플러스, 1등급 뭐 마이너스 정도가 다양하지만 개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크게 한 3등급 정도 있다. 각 등급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 가끔씩 뭐 자녀분들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자녀들의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특히 아버지들 엄마들 목욕탕 옛날 <웃음> 뭐 요즘은 다 사우나라고 하지만 갔을 때 아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피부가 얕잖아요 피부가 부드럽잖아요 이 피부가 부드러운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갑자기 열탕에 <웃음> 뜨끈뜨끈한 열탕에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피부가 데입니다 그죠? 피부가 데이죠 음, 어른들 피부하고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투자를 한 번도 하지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투자 체력, 투자 피부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연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열탕, 저, <웃음> 투자 1등급, 2플러스 이런 정도의 갑자기 경험하면 이익보다는 앗떡어 아, 크게 피부를 데일 수 있습니다. 돈을 손실,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등급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등급, 어떤 상품부터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될지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1등급부터 시작해 볼까요? 1등급은 어떤 상품, 투자 상품들을 1등급이라 하냐? 한마디로 고수익,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많은 손해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라고 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 이 같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연연 수익률을 8%에서 한 10%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 주간 수익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8%에서 10%를 추구한다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자, 그런데. 투자가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원한다고 하시는 분 제가 물어봅니다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라고 말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 2 0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막에 보고 계신 것처럼 1등급 고수익 고위험 상품의 주관원 수익률이 연 8% 10%입니다 대체로 투자를 왜 생각합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은행이자 1, 2% 연간, 그것이 아쉽다고 투자를 원하시면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20%라고 하면 너무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어떤 1등급 상품 고수익, 고위험이지만 한 8%, 10%를 추구하는 정도를 1,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개별 주식 투자도 1등급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주식형 상품입니다. 즉, ETF,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다음에 각종 펀더, 이런 것들은 다 1등급에 속하는, 즉, 주식을 기초자산, 주식을 활용한 투자, 이것들이 다 1등급 상품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1등급 속에서도 1등급 플러스가 있다. 1등급 플러스 바로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1등급 플러스다 음, 1등급을 조금 더 세분화 할수 있는데 어, 더 세분화 할수록 개별 주식 투자는 등급은 더 올라갑니다 예 근데 뭐 1등급 2 플러스 <웃음> 이것이 개별 주식 투자 그만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잘하면 수익도 크죠 항상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한다 내가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면 엄청난 손실도 각오하셔야 된다. 이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1등급, 플러스등급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잖아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는 왜 많이 투자하죠?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다. 또 배당이 많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배당에 초점만 두면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배당이 연 많다 하더라도 뭐 5% 6%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10%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 2% 3%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원금이 손실 보면 10%도 손실 볼수 있습니다. 어, 지난해 2021년도에 삼성전자 초반에 뭐 10만원, 9만원도 넘어섰죠. 만약, 만약 그때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7만은 초반도 되지 않으니까, 될동 발동하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2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고작 그것을 생각해 볼때 고작 배당금 때문에 들어갔는데 원금 손실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1등급 플러스에 속한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반도체 세계적인 1등 기업이야.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장기투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삼성전자도 꼭 1등급 플러스 등급이라는 것 배당만 목적으로 투자하기로는 조금 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상품들은 요즘 본캐, 부캐 많이 유행하죠 뭡니까? 본질이냐 아니면 부차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무리 배당 목적으로 가입, 투자하신다 해도 그것은 부캐,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 본캐는 뭐라고요? 바로 원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금이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라고 생각한다면 장기투자죠? 그것도 여유 돈으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돈. 자, 이것이 어쨌든 1등급 플러스입니다. 모든 개별 주식투자는 1등급 플러스인데, 주식투자, 투자가 제가 처음인데요? 하시는 질문, 대체로 1등급 플러스를 하시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웃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왜 투자하시려고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라는 어,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저한테 전화하신 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1등급 마이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간접투자 상품들이 1등급 마이너스입니다. 1등급 마이너스는 그래서 간접투자라는 것은 뭐죠? 내가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직접 투자하는데 이 간접투자는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회사들이 돈을 모아 모아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모아서 그들이 전문가죠. 그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의 펀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 개인투자자는 그들을 믿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펀드에 개조, 개 일종의 <웃음> 민간회사는 개모임. 그 펀더에 내 돈을 투자하고 맡겨놓는 것. 그래서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판단하고 투자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간접투자 상품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그래서 1등급 마이너스다. 똑같은 주식형 상품이니까 1등급은 1등급인데 마이너스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형 펀더 ETF죠. ETF는 지수형 펀더, 어, 예컨대 지수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주식 시장의 평균 값을 우리가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추종이라면 평균을 추종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코스피 지수, 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미국, 또 한국의 코스닥 지수, 뭐 일본 정권, 일본 주식 시장 지수, 뭐 항생 지수, 홍콩, 뭐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 하는 것. 이것은 평균을 투자한다. 자, 평균에 투자한다는 것은 평균 이상 먹을 수도 있고 평균 이하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평균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1등급 마이너스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안정적이죠. 어 평균에 투자하니까 우리가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라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상품 중에서 평균에 투자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예 근데 1등급 플러스 등급보다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음, 또한 이 ETF는 지수형 평균에 투자하니까 소극적 펀드 또패시버 펀드 영어로 패시버 펀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똑같은 1등급 마이너스에 속하는데 이 지수형 펀드 ETF보다는 조금 위험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조금 높게 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모형 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땡땡땡 펀드 이런 것들은 다 공모형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모형 펀드는 지수형 펀드 ETF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펀드입니다. 또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모형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어지대로 시장 초과 수익을 기대합니다. 뭐냐면 이 시장 평균 초과는 지수, 앞서 우리가 지수형 펀드 ETF를 보았잖아요. 그 지수보다도 시장 평균보다 플러스 알파, 높은 수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공모형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형 펀드 ETF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반대로 더 높은 손실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마이너스 등급 즉간접투자 상품 중에서도 지수형 펀드 ETF와 공모형 펀드 일반 펀드는 아무래도 등급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등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등급을 이해하기 전에 3등급부터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등급 위해했죠 3등급 위해한다면 가운데가 <웃음> 2등급이기 때문이죠. 3등급은요. 저수익, 저위험 상품입니다. 어떤 수익을 추구하냐? 대략 연 2%에서 3% 정도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구를 한다 해서 반드시 돈을 번다라는 뜻 아닙니다. 때때로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는. 다만 3등급은 2%, 3%. 투자상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 저수익, 저위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채권형 상품. 채권형 상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것은 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은행은 나한테 다시 내가 원할 때 상환해야 될 책임이 있죠. 이것을 채권, 채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권형 상품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 그 이자를 받는 이자부 상품이 바로 채권형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회사,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 그런 것들도 다 채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국공채라고 하고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죠. 자, 이런 채권의 상품들은 그 회사, 그 기업, 그 정부가 망하지 않는 난 돈은 보장되어 있죠. 보장되어 있고, 이자 약정된 이자를 받는데 예, 근데 각종 국공채의 이자는 뭐한 2% 전후입니다. 연연 연 2% 전후입니다. 많지 않죠. 그 대신에 안전하죠. 거의 뭐 안전하잖아요.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우량체, 회사체, 큰 기업들, 예컨대 삼성전자라든지 큰 기업들, 뭐 포스코, 뭐 lg 전자, 뭐 이런 큰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안정적이잖아요. 기껏 뭐한 3%, 2% 이런 정도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니까. 반대로 회사채 가운데서도 하이힐더 회사채가 있습니다. 자, 하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웃음> 이게 뭐냐면 채권형 상품 가운데 하이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 즉 우량기업에 비하면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 그렇지만 부도 쉽지 않습니다. <웃음> 어쨌든 이 같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회사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량기업들보다는 이자를 좀 비싸게 제시해야 그 회사체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하이힐 회사체는 일반 우량회사체보다는 이자가 높습니다. 4%, 5%, 심지어 뭐 6%, 7%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도위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때 그래서 이재권형 상품도, 즉 3등급도 또 종류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많이 나눌 수 있으나 일단 오늘은 뭐 개괄적으로 이야기 들으니까 재권형 상품은 뭉텅거려서 3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권회사의 단기 자금 맡길 때 주로 CMA나 MMF 이것들도 다 3등급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이라는 거죠. 어, 이것은 은행 예금과 비교해 보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그죠? 어떤 기간, 뭐, 어, 6개월, 최소 1년 기간을 채워야 적해진 이자 1% 2%를 받잖아요. 근데 CMA나 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하루를 맡겨도 이자가 생깁니다. 연간 따질 때, 연 이후로 따질 때 하루를 막해도 CMA나 MMF는 연 이자 기준으로 한 현재 한 1% 내외 정도의 이자가 생기니까 다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3등급이다. 그래서 CMA나 MMF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단기자금, 단기자금, 어, 기업들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 단기자금을 은행 보통 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CMA나 MMF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공모주에 투자할 때 당장의 돈을, 목돈을, 여유자금을 뭐 CMA나 MMF에 잠시 맡겨 뒀는 하루를 맡겨도 연간 은행이자 정도의 이자가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이제 활용되는 것이 3등급이죠 자 이제 1등급과 3등급을 이해하셨으니까 가운데 2등급, <웃음> 2등급 보겠습니다. 2등급은 말 그대로 중이험 그죠? 중수익 상품입니다. 중수익, 중이험 상품. 추구하는 연 이자는 수익은 4% 6% 정도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구합니다. 이것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것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등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일까요? 1등급의 주식 자산, 그 다음에 3등급의 채권 자산을 믹스한 혼합형 상품들이 2등급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자, 이런 것들이 2등급이다. 또 구체적으로 많이 익숙한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ELS가 있죠. 자, ELS도 대표적인 2등급 상품입니다. 자, ELS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ELS도 보통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가입을 권유받을 때한 4%, 6% 이렇게 권유받죠. 자, 그러니까 이등급 상품인 거죠. 다만 ELS는 3년 대체로 3년 만기가 있는 만기부 상품입니다. 물론 6개월 단위로 중도 상한 또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번 말씀드리지만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다는 것은 중도 상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 자체로서 특히 시니어 목돈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니어분들 목도는 만기가 없는 것이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좋다. 만약에 만기에 이르러서 뭐 상한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그때 뭐 경제 위기 이런 등등의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많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과 초조로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끔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의 목도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므로 <웃음> 편안한 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하시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2등급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월 배당형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월 배당형 ETF는 ETF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잖아요 평균 지수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 ETF가 월 배당을 주는 주식들 어, 월 배당을 주는 주식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기에 하나 속하겠죠. 월 배당형 ETF, 미국의 어, 많은 기업들, 미국 월 배당 ETF를 음, 뭐 저희 바인 투자자분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상품, 미국 ETF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배당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배당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어 배당형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미국 향이 많다 하는 이유는 미국의 배당 주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음 그렇게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등급, 2등급, 3등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투자가 처음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덜렁 1등급 플러스 하지 마시고 피부 대입니다. <웃음> 피부 대인다는 것은 돈 손해 볼 가능성이 있죠. 가능하면 처음부터는 2등급부터 한번 경험해 보고 십시오 1등급, 3등급은 좀 아니죠. 3등급은 뭐 투자에 속하지만 투자 상품으로 경험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2등급부터 좀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 자, 2등급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등급 마이너스 어떤 거 있었죠? 뭐 ELS나 펀더 1등급 마이너스 등급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등급 플러스 원하신다면 개별 주식 종목 투자가 그런 절차, 그런 순서, 그런 경험들이 좋지 않을까. 어, 예, 근데 이 등급 또 ELS라든지 각종 펀더에 그 상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하는 ELS, 해당하는 또 펀더가 주로 투자하는 상품 리스트들이 그 개별 종목 리스트들이 쫙 나와요. 자, 그 개별 종목 리스트들을 하나씩 또 공부해 보면서 개별 종목적 1등급 플러스에 투자하는 준비를 서서히 하기에도 2등급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투자가 처음인데요.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선물해 드립니다. <웃음> 꼭 기억하셔서, 참고하셔서 모든 사람은 투자가 처음이죠. 그죠? 아무리 오래된 또 유명한 투자자라도 투자가 처음 처음부터 다 경험했겠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특히 노후의 돈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시려고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탕에 갑자기 들어가지 마시고 온탕부터 천천히 익숙해지면서 경험하면서 잃지 않는 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가 처음인데요. 오늘 투자에도 등급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방송과 관련돼서 혹시 문의가 있으면 간단한 문의는 025360 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어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일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